여러분, 저는 사실 리신이란 챔프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얘들아, 열심히 해. 나는 그냥 오른이랑 서로 천박으로 있겠네. 아, 씨. 아, 씨, 할자리 맞아봐. 맞지. 아, 맞다. 아안컷어나컷팔꿈치아야 팔콕킥 어이그오오 うわあで福井 <Raud>? 야, 이미 오래. W5000. 이 남아 가지고. 다 죽어, 다 죽어, 서 마. 아, 죽 맞서 싸워. 알았다. 어? 오이 야. 기려좀기 들어가. 들어가. 와 드리블기. 이판은 <웃음> 리신 밀어 전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개 망했습니다. 역시 정 리신은 만만한 저를 찾아왔고 저는 그냥 죽어주기 싫었어요. 갈땐 가더라도 최선은 해야 되잖아요. 최선을 다하더라도 안되는게 가끔씩은.. 없죠? 나니까요 사실 게임이 이미 많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게임이 지고 있다고 단념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음을 굳게 먹고 조금씩 조금씩 따라가면은 언젠가 승리하게 돼있습니다 진짜예요정 리신이 드래곤을 먹었습니다 드래곤을 내줬더라도 드래곤을 먹은 리신을 가만두면 같은 정글로로서 체밀이 상하잖아요 어디까지 달라가나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웃음> 여러분 정글링이 좋은 챔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칼날부리를잘 먹는 것 그리고 극히 1분만 가능한 사례때 드래곤을 먹는 것이죠 세트는 갱킹도 좋은 편입니다 제꺼야 탈진을 걸리기 전까진 말이죠 세트가 바위의 상위호환이다그말 그 인정하겠습니다 저는요 세트가 한타하는 방법입니다 This is big brain time. <laughs> <laughs> 이번엔 탑으로 왔는데 상대가 근접 캐릭터 상대 안정 라인전 로피 탐켄치입니다. 그래도 다행인거는 갱은 부르네요 괜찮습니다. 세트는 W가 사기니까 한번 버텨주고 우리팀 리신을 기다려보자고요 리신이 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에서 진쪽은 팀에서 정치의 대상이 되겠죠. 왜요? 나만 그렇게 생각한거 아니잖아? 치열한 신경점에 버리는데 아이고 마스터이가 선할파를 긋습니다. 이번 죽음으로 저 마스터이는 교훈을 얻었겠죠. 선할파를 긋지 말자. 라인 한번 밀어주고 방금 소리 들으셨나요? <웃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우리 리신은 못 들은 것 같아요 바로 탐켄치가 뒤틸타는 소리였습니다 아니 무슨 저 빅웨이브를 포기하고 나를 잡으러 와? 다행인 거는 우리 리신이 이제 봤어요 이제 온대 아이, 내가 버틸 수 있을까? <웃음>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W가 사기라고요 여튼 이번 라인저는 이렇게 풀렸네요 1차 포터을 빌고 여기서 집을 가볼까 하는데 탐켄치가 방해를 하네요 약간의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탐켄치를 잡아야겠어요 I'm dying, help me. Heroes never die. Yeah, he's a couple of talent. In songs, you a r 오허허어아봤다아 <웃음> <웃음> 어, 너무 아파요 이어아아아할수 어, 있어 어, 아니요, 아니요, 아니, 물가 못해, 나 못해. <웃음> 아니, 가 못해. 아니, I have 나 tail. Oh, oh, oh, 하 h oh, o 어 oh, oh, 아아 느리지, 느리지. <웃음> 어우 <웃음> 지금 어떻게 때리는 중? 벌 <웃음> 아, 와, 나지 대체로야. 안 아유, 이거 죽어도 죽어. 음... 어 이거, 이거, 어, 그러지 않 제발 오라도 좀 해봐! 헛! 에디트 썸띵! 으 진짜 강림x2 진짜 강림 아 뭐함? 형놈은 지금 계길교의제 프로세웠고 행여여여여여여여여여요요요나강림 x 림 우리 정글 강림! 어 이거 찍 대결에 찍힌 죽다 이거 아까 먹기 아 침묵! c <웃음> b 어디서 뒷전인 항천에 내포 속이라는데. 지어 닥고 닥고 닥고 닥고 닥고 닥고.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걸 막겠지독아 어? 아쉽다. 예, 불었어, 불었어,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막단쳤다 오, 그 자나, 자나, 자나, 자나. 오, 강림, 오, 어, 강림. 야, 야, 이거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야, 이 새끼 강림의 도 별겁 없어. 야, <웃음> 도망가 이제, 도망가. 나 강림. 어 그럼 죽어. 그렇지, 예. <웃음> 몸 됩니다. 아 나이스! 오 뭐야 내가 먹었네? <웃음> 빨강레드효과로오깜짝이 이거 저 팀인줄 알았어 오, 화들짝 스 화들짝 <웃음> 라이더스웨이 진짜 화들짝 에이키 죽여 이거 어 잘못 썼다 아 이거 내키이면 안되는데? Q.독절 아, 거 들어가고 있었는데 오오 어? 어, 뭐야 이거 으하하어아크스 내려간다 <웃음> <럭스, 웃음> <콤베스. 웃음> <웃음> <웃음> 이성이야. 잡아 잡아 잡아줘, 잡아줘. 오, 또 다쳤다, 예. 그립을 맛본 후 우유의 통당. 아이 그런 게안 빚이네. 오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오 마이 갓 안녕 안녕 <웃음> <웃음> <웃음> 어, 네. 어이 <웃음> 네? 정글에서 자꾸 눕히지 바는아안 <웃음> <웃음> 와, 보니까 죽겠네. 와, 도 씨발.